아, 여러분 교재의 파트 1 <웃음> 공기위생관리, 물위생관리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시험 출제된 문, 문항 분석을 내가 한 자료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은이두 파트가 75% 가까이를 차지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한 25%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론뿐만이 아니고 실기 쪽에서도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기가 3교시 실기가 무슨 환경위생실기, 식품위생실기, 그 다음 위생곤충학실기 세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실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만이 아니고 실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 하시고 자 실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느냐 이걸 필탑으로 시험문제를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환경위생 쪽에서 내가 뭐, 뭐 8,90점 맞겠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분명히 처음 보고 완전히 못본 문제도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절반만 맞추면은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보충해도 합격권에 들수 있으니까 절반 이상만 맞추자. 자,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 방금 얘기 이제 대기 환경, 대기 수지, 수직 구조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대류권이 11km 까지 고도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얘기를 했고요. 이론적으로는 100m 올라가면 1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약한 0.65도 정도가 낮아집니다. 대기 오염 발생권이고 기온 역전을 보입니다. 대륙권에서. 그 다음 성층권은 11에서 50km까지였고 여기에는 오존층이 존재를 합니다 오존층이 한 25km 부근에서 최대 밀도를 보이는데 그 농도가 10ppm 정도 농도입니다 10ppm ppm이라고 하는게 100만분율 이 100만분율 100만에 하나가 1ppm입니다. 그럼 10ppm,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농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외선, 짧은 파장 자외선 걸러줍니다. 자, 봤고그 다음, 대기 오염 정의 되어 있는데, 뭐, 이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대기 오염물질의 대기 오염원이 주로 어떤 오염원이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화산이라든지 산불, 뭐 황사, 꽃가루, 뭐 지진 낙내, 유기물 부패, 뭐 해염 등 이런 것들에 의한 자연 발생원. 뭐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공 오염원이 환경 오염 일으키는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자, 난방 시설에 산 54%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동차에 산 20%. 산업장에 산 16%. 화력 발전에 산 10%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은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난방이죠 그렇죠 화석연료 자동차 화력발전 사실은 지금 뭐 원자력발전을 없애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태양전지 에 우리나라 전체를 다 덮어도 태양전지로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될까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나와요 대기오염물질에 1차오염물질과 2차오염물질로 나눴다 예 됐고요 자 여기에서 2차 오염물질이 태양에너지에 의한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한다. 이게 1차 오염물질이 자외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오존이 만들어지고 HCHO 알데하이드 물질이 만들어지고 포옥시아세틸나이트라이트 펜 옥시단터 H2O2 자, 이렇게 2차 오염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오존이 어떻게 생겼느냐 O3 오존입니다. 알데하이드 자, 만들, 2차 오염물질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포옥시아세틸나이트라이트 나이트 나이트레이터 이 알데하이드를 가진 물질이 질소 산화물하고 반응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눈, 목 자극, 농작물,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다음 또이 피펜이 뭐 오존하고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의 반응에 의해 가지고 옥시단트, 산화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LA 스모그 원인 물질이다. 그 다음, 과산화수소. 이와 같은 광화학적 오염물질이 만들어진다. 2차 오염물질로. 그 다음, 매연, 매연이 연소시에 발생하는 주로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다 쉽게 말하면 검댕이다 이깁니다 검댕입니다 자, 측정은 육안으로 링겔만 스모그 차트를 통해서 0에서 5도 6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배출 허용 기준은 2도 이하를 요구를 합니다. 2도 이하. 그러니까 2도 같으면 40% 그러니 0, 20, 40, 60, 80, 100. 이었잖아 그죠? 2도 이하. 그 다음 매연 농도는 이렇게 한 번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총몇도 도수 곱하기 횟수 나누기 총회수하고 20을 곱하면 매연 농도. 아까 우리가 1도에 각각 20%씩 증가되는 게, 그게 1도 증가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0을 곱하면 매연 퍼센트 농도가 구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퍼센트 도수뿐만 아니라 퍼센트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먼지 분진이라고 그러는 먼지를 영어로 dust라고 얘기하고요. 자, 다른 말로 PM이라고 약자로 particulate matter를 해서 자, P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PM에서 PM 뭐 입자 크기를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PM10. 이거는 먼지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PM10, 그 다음에 PM2.5, 2.5 마이크로, 마이크로메타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먼지는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환경기준을 보시면 은요자 PM10은 1일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하 연평균은 5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하 자, 이 기준이고요. 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PM2.5입니다. 2.5 이하 1일 평균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연평균 15 마이크로그램 이하 p m 2 5를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냐 자, 입자가 큰 입자는요 우리가 폐 속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코점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폐에서도 걸러서 바깥으로 배출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미세 초미세 입자는요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요그폐 속에 박혀버리면 은 문제가 커집니다. 폐에만 박혀있다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피 속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다는게 지금까지 알려져있는 알려져있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미초미세 먼지 이거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지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발생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봅시다. 주로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거는 그냥 강하 분진, 저절로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10 마이크로 이상 되는 크기 정도는. 10 마이크로 이하 되는 거는 이게 부유분진 떨어지지 않고 떠다닙니다. 떠다녀요. 그래서 한 0.5에서 5 마이크론 정도 되는 이 먼지가요, 폐의 침착률이, 인체 폐의 인체 침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을 유발합니다. 자, 폐에 들어가서 이 더스트 먼지가 일으키는 게 규폐증, 그런 거 석영, 규, 석영, 뭐, 시리케이터 쪽은 규폐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석면은석면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섬유, 면도 이게 폐에 들어갑니다. 면폐증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들어본 내용이지만, 어찌되었든지 이와 같이, 면에서도, 석면에서도, 그 다음, 석형, 이게 저, 모래 이런 쪽에서도, 그 다음에 석탄 이런 쪽에서도, 폐로 들어가면은 다 건강에 악영향 줍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고, 아, 자 이런 이런 것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건강을 지킬 것, 것이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퓨이퓨 자, 퓨자 이거는 기체 상태로부터 응축된 고체 입자다 그랬는데 이게 크기가요. 0.03에서 한 0.3 마이크론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냐면은 자동차 배출물, 그다음에 용접할 때 용접할 때 용해로, 용융료 이런 것들에서 퓸이 발생됩니다. 자. 그다음 스모그 우리가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스모크 엔더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검댕이가 안개인 액체 상태로 검댕이 표면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안개가 맺혀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스모그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스모그 속에 어떤 런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석탄연소로 발생된 뭐 아웅산가스 이런 것들이 이 스모그에 상태로 문제를 일으켰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인 이산화 질소도 스모그 발생을 시키는 주요 오염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와 같이 자동차 연료용 자동차에 의한 이게 너무나 심각해요. 아까 봤듯이 난방이라든지 이런 운송 관계의 화석 연료를 그 원인 원인이 대기 오염에 산업체 산업장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 그러면 전기 자동차 오그 하면 안 됩니까? 되지. 문제는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해낼 것이냐. 뭐 가지고 전기 생산하겠습니까?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PM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뭐, 당연히, 뭐, 가시거리 저하시킬 것이고, 토양, 호소수 변화 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자, 대기 자동차 측정소 시간당 평균 농도. 자, 두 시간 이상 지속 시에는, 자, 경보 내겠다. 여기 보면은, 경보 단계, 그다음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습니다. 자, 주의보 미세먼지 PM10 가지고 봅시다. 자, 발령 기준 주의보 150 마이크로그램/퍼 큐빅 미터 이상, 주의보 경보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75 마이크로그램, 경보 15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의 절반으로, 절반 농도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자, 해제 기준담 봅시다. 150에 100, 300에 150, 절반입니다. 75에 35, 그 다음에, 150에 75 자, 경보 단계에서 주의보 단계에서 각각 어떻게 하여야 될까 우리 그냥 일반상식 수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가스상오염물질에 아황산가스소 SO2 그 다음에 황화수소 자, 황화수소는요 에, 유기물 혐기성 분해, 그러니까 황, 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이 혐기성으로 분해됐을 때 황화수소가 만들어집니다. 황화수소는요, 계란 섞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황화수소가 나오면 누구든지 금방 이 민원제기가 돼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뭐 인체 영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됐고, 그다음에 대책은 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연료를 아니면은 포함하더라도 소량 저유황 연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탈황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저유황 이거는 거의 높은 황을 포함했는 연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조금 이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 아직까지 이 이렇게 저유학류 사용을 못해서 나타나는 오염물질 많습니다. 그 다음, 대기 오염물질 오염을 어떤 알수 있는 지표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SO2 아왕산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참깨하고 알팔파입니다 이게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황갈색이나 회백색이 나타나버리면 은아 이게 SO2께서 영향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지표물질입니다 오조는 담배입니다 담배가 회백색으로 변해 변화, 변화된다. 아, 이거 오존이 농도가 높구나. 그다음 펜이요 강낭콩이고요, 백색으로 나타나고 불화수소, 불소화물이 메밀, 글라디올러스, 반점 염록반 반점이 생깁니다. 그다음 염소 장미나 보리 침엽수 담망색으로 색깔 변하고 이렇게 대기오염과 지표식물이 문제에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건 좀 외워 두세요. 나머지는 악취물질은 악취물질, 사람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물질도 주로 어떤 물질이냐? 메타는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는 없어요 그런데 암모니아는 냄새 맡아보셨죠? 못 맡아보셨으면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맡으세요 아니면 홍어를 드셔보세요 그다음 황화수소, 아까 얘기했듯이 계란 섞는 냄새입니다 잘, 못 맡, 잘 기억이 잘안 나시면 은 오늘 가서 계란 하나 삶아가지고 계속 방치해보세요 그리고 냄새 주기적으로 맡아보세요 그 다음 머캅탄 그러는 끝에 황을 포함하는 SH 사이올기 티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유 이것도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다음 아민유 암모니아나 아민유 아주 독특한 냄새 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대기 환경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요 자 이거는 문제가 나왔는 문제를 가지고 에, 기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대기 오염에 인체 피해 발암물질 자, 여기에 발암물질, 바람 바람성오염물질 그러면서 나왔는이 물질들은 이름은 좀 알고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성면 벤조피렌 코발트 요드 육각크롬비소 니켈 다환 방향족 탄나수소 P A H S 이렇게 표시했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오, 코발트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요도 필요합니다. 크롬도 필요해요. 근데 육각 크롬이 독성이 있다 얘기고요. 니켈 니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있는데. 있는데 발암성을 만들어내는 상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다음 오염물질이 고정배출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주로 황성분 포함에는 아황산 가스 이거는요. 황을 포함한 연료 연소 하는 것에 주로 화력발전소, 재련소 뭐 필름공장 이런 쪽에 주로 배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불화수소 알루미늄 그 다음 공장 유리공장 뭐 인산비료공장 이쪽에서 공정에 필요한 물질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발생되어 가지고 노출될 수도 있는 이런 물질이다. 그다음 황화수소는요, 암모니아 공장, 석유 정제, 뭐, 뭐 도시 가스, 뭐 하수처리장 이런 쪽에서 발생될 수 있고요. 프레온 가스 이건 냉장고, 냉매, 에어로졸 소화기 발포제 그런데 지금 프레온 가스 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온 가스 대체 품목이 대체 품목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 일단 음 여기에 탄소하고 프레온 가스가 뭐냐면은 여기에 탄소고요, F가 불소고요, C가 C.L. 크로라이드입니다. 탄화 불소를 포함한 에, 탄소와 염소로 구성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산업체에서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소화기나 발포제, 뭐 에어로졸, 뭐 이렇게 뭐 어?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냉매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정 배출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납도, 페인트나 인쇄, 장난감, 도료, 화장품, 공장 이런 쪽에서 배출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동 배출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뭐 자동차 배출원이 많을 뿐입니다 오염물질이 대구같이 이런 분지상태에서는 가장 좋기는 뭐 디젤 휘발유 안쓰고 전기자동차로 가는게 맞지 그죠? 근데 그 전기를 뭐로 생산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과 기상. 자, 바람. 자, 여러분들, 바람은, 바람은 공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입니다. 공기가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는 대류입니다. 수평으로 움직일 때를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속도를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풍향의 풍향을 자 바람이 불어오는 바 불어오는 쪽이 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바다면은 해풍임. 출발지가 해풍이에요 그러면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면 은 이거는 육풍이에요 그러면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오면 은 동풍입니다 출발지가 어디냐? 됐죠? 그럼 이름 붙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서 서쪽으로 가지 동쪽에서 불어서 뭐 북쪽으로 가는 바람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발생원이 발생이 어디에서 했느냐? 그다음 여기에 곡풍, 산풍 얘기가 나옵니다. 곡풍이라는 얘기는 계곡에서 산 꼭대기로 부는 바람. 그다음 산풍은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불어오는 바람 됐습니까? 이름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죠? 자, 다 됐고. 그럼 전원풍은 무슨 말이고? 전원풍. 자, 도시가 열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너무 열이 축적돼 가지고 열섬이 돼 있어. 그럼 온도가 높지, 그죠? 높아. 그러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공기가 가열이 돼요 공기가 열되면은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하니까 공기가 가벼워져 밀도가 낮아져 가벼워져 그러면 그 공기는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버려 그럼 밑에 빈 공간이 생기지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저쪽에서 외곽지에서 외곽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전원풍이라고 그러는거예요 전원 열섬이 되어있는 도시로 저 전원 외곽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거 이걸 지금 전원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높새바람 펜풍이라고 그러는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보다 서울, 인천이 훨씬 더 기온이 높았죠. 그죠? 그 현상이 지금 얘기하는 팬풍입니다 무슨 얘기냐. 태백산 줄기에 동쪽에서 바람이 태백산을 넘으면서, 넘으면서, 올라가면서, 습기가 응축되어가지고, 습도가 비를 뿌리든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습도가, 습도가 낮아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나서 태백산을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는 굉장히 기온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졌는데, 에너지는 에너지는 조금만 잃고 가열이 됩니다. 그 가열된 열풍이 서울, 인천을 쪽을 확 온도를 올려줍니다. 이게 팬풍입니다. 대개는 거꾸로 서쪽에서 태백산을 넘어가지고 동쪽이 온도가 많이 올라간대. 원래는 거꾸로 동풍이 불어가지고. 서울 경기 온도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자, 이 펜풍입니다. 자, 서뷔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 온도가 상승하고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펜풍 혹은 한이 바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습윤한 바람이 산을 넘을 때, 넘을 때 그 높이 올라가면은 응축되어가지고 그 습기가 뭐 있을, 있을, 하니까 좀이상 어찌됐든지 습도가 제거됩니다. 습도가 제거되고 나서 넘어갈 때는 건조한 공기인데 이 건조한 공기가 고온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해져서 반대편은 굉장히 높은 기온을 나타냅니다. 이 현상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자, 이때, 자, 이론상 대기, 건조, 단열, 감률 받고, 그 다음에 기온 역전을,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 버리 이에 기온역전입니다. 기온역전이 발생되면 은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 발생이 됩니다. 풍속에 의해서 다운와시 현상 다운드래프트 현상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기오염 기술 대기오염 사건 스모그 런던 로스앤젤레스형 설명 다 했고요. 자 대기 오염과 환경 변화에서 자 산성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pH 5.6 이하 그러니까 빗물이 pH 5.6 이하로 나타낸다. 이 얘기는 여기에 황이나 질소 뭐 이런 산화물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탄산은 사실은, 이게 탄산은 여기서 여기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H2NO3도 미스프린트네. HNO3, 2 제거하세요. 자, pH 5.6 이하라는 얘기는, 이 황이나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pH가 5.6 이하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도 녹아듭니다. 아시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는 pH 5.6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다 시원하죠? 사이다. 그 이산화탄소만 녹여가지고는 pH 5.6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계점이에요? 자, 식물 고사, 건물 산화, 탈모, 담수, 산성화, 생태계 파괴합니다. 산성비에 의해서. 그 다음, 오존층 파괴가 되면은 안 되겠지. 그 다음, 오존 경보제, 그 다음, 혼실 효과, 열섬, 열대야, 기온역전, 사막화, 뭐 황사, 실내 공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인 하루 필요량이 뭐 물이 2L 필요하고 음식은 한 2.5kg, 공기는 13kg가 필요하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 물은 5일 정도 안 먹으면 생명 위협합니다. 음식은 한, 한달안 먹어도 체내 저장된 우리 영양성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 공기는요. 5분 숨만 쉬면 은 뇌사 상태로 갑니다. 그죠? 공기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은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소홀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정상 공기, 자, 성분, 단위, 부피 퍼센터, 그 다음, 무게 퍼센터, 나머지, 자, 잠한 병이라고 그러는 게 잠수부들이 느끼는 그 병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높은 수압에 의해 가지고 밑에 잠수하, 잠수해 들어가면은요, 자, 여기에 질소 개스가 질소 스가몸 안에 체내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잠수했다가 갑자기 위로 확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서서히 올라오면서 조직 속에 들어가 있던 질소 개스를 배출을 하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고 만약에 갑자기 확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그 질소가스가 주로 이 어디 뭐 지방층 이런데 많이 녹아져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위로 확 압력이 높은 압력에 있다가 위에 올라와서 일기압으로 낮은 압으로확 바뀐다 여러분들 사이다콜라 그 안쪽에 높은 압력으로 이산화탄소 녹여놨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뚜껑을 확 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끌어버리죠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로 압력을 확 일기압하고 변화시켜버리니까 안에 녹아있던 그 기체 성분들이 바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드는 상태가 됩니다. 그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잃어버립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 잠한병잠한병 잠수함들, 잠수부들이 주로 느끼는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 산소 얼마나 필요하냐, 이산화탄소 얼마 실내 공기질 유지해야 되느냐. 에, 그다음 공기의 자정작용은 무엇이냐. 자, 이 부분 뭐 희석작용, 그냥 바람에해서 확산, 뭐 기류, 뭐 난류 이렇게 해서. 농도가 높은 것이 희석이 된다, 희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정이라고 하는 거는 강우, 뭐 강설에 의해 가지고 식겨져 공기가 공기가 식겨져서 오염물질이 식겨져서 정화된다. 그다음 산화작용,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을 산화시켜 버리면은. 오염물질이 타괴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외선, 태양광선의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작용도, 그 다음,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 자기는 또 산소를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교환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광합성,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력작용.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거 무거운 거는 저절로 떨어지잖아 침강되잖아 그러니까 공기 속에서 이와 같은 자정작용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 군집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앞쪽에 했습니다 그 다음 기온 기온에서 우리는 섭씨 온도를 사용을 하지만 화씨 온도하고 관계 이 식을 여러분은 외웁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이식 아니고 좀 외우기 쉬운 식을 내가 하나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 기온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 종류,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험, 자, 이게 실험의 3교시 실험 실습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불쾌지수 계산해 봤습니다. 아까 온도계 저런 것들도 이론 쪽에 보다면은 3교시 실습 쪽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실험을 해 받는 사람이 답할 수 있는 자, 이런 문제를 실험에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보고 실험실 3교시 문제를 같이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내일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문제들 좀 다루고 다루고 수질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